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메타 콩콩입니다. 비트가 4만 불 위로 올라와 주면서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1년 전 불장처럼 봄을 맞아서 코인 시장도 다시 활활 타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비싼 최근 상장 용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드롭입니다. T드롭은 세타에서 만든 NFT 거버넌스 토큰으로 TNT20이라는 표준을 사용합니다. T드롭은 세타드롭 NFT 마켓에서 세타표어를 사용해 상품을 구매하면 지급됩니다. NFT 마켓의 세타 퓨어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티드롭을 받는 개념인데 과거 디파이 마켓에서 유동성 풀 제공에 대한 토큰 보상 원리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티드롭은 세타 드롭 NFT 마켓에서 거버넌스 토큰으로 사용되는데 거버넌스란 해당 토큰 보유자가 해당 생태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티드롭 보유자는 세타 드롭 NFT 마켓에서 한정판 구매 권한이나 이벤트 우선 참여권 등의 VIP 혜택을 받습니다. 사실 NFT 마켓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 개념이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NFT 작품 구매 의 방법을 어려워하거나 시장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난 가을 NFT 마켓의 광기를 생각해보면 NFT 거버넌스 토큰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NFT를 구매하기 위해선 화이트리스트를 신청하고 여기에 당첨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초기 세일 과정을 민팅이라 하는데 화이트리스트에 당첨되지 못하면 초기 금액에 피를 붙여 사야 하죠. 그런데 거버넌스 토큰을 통해 이 화이트 리스트 추천 과정을 대체하게 된다면 무작위 방식에서 지분에 따른 세일 참여가 정해지기 때문에 거버넌스 토큰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물론 해당 NFT 마켓 플랫폼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NFT를 판매하느냐가 관건인데 어, 그간 세타재단이 만든 차트를 보면 NFT 작품 펌핑은 훨씬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 드랍은 현재 비썸과 코빗 그리고 게이트하이오에만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 메이저그랩 상장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차트는 최초 50원 부근에서 시작해 등락을 반복하다가 36원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가격 변화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구간으로도 적정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디드랩 토큰에 대한 정확한 수요처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화이트리스트 자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판 구매나 VIP대우 등 일종의 특전을 추가하는 수준인데 아직 세타드롭 NFT마켓의 인기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디파인입니다. 디파인 또한 NFT마켓플레이스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NFT마켓의 유동성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데요. 기존 NFT마켓에서 적은 유동성으로 인한 폐해를 보완하고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NFT 거래의 경우 단권 아이템 거래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가격 조작이 훨씬 쉽습니다. 자전거래라고 하는데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NFT 아이템을 거래하며 호가 띄우기로 가격을 올리고 마지막에 구매하는 사람에게 뻥튀기된 가격으로 아이템을 넘기죠. A와 B는 가격을 올릴 때 기록된 거래대금에 플랫폼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라 부담도 적습니다. 사실 코인 세력질도 원리는 똑같은데 물량이 하나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를 뿐입니다. NFT 마켓 유동성 솔루션은 이와 같은 피해를 막고자 토큰 인센티브를 통해 사용자들의 NFT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디파인의 특징적인 부분은 NFT 마켓의 소셜화입니다. 이전에 클레이튼 기반 NFT 커뮤니티인 도지사운드 클럽이 있었습니다. 도지사운드 클럽 NFT를 수지로 하면 거버넌스에 참여할수 있고 말 그대로 개소리 경연대를 열어 최고의 개소리에 투표를 하는 건데 밈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디파이는 배지 시스템이라는 소셜 프로필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수압에서 디파인 토큰 유동성을 제공하는 상위 5%에게 한정판 NFT를 제공해 명예 배지를 수여하는 식의 소셜활동에 대한 평판 레이팅을 제공해 로열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필을 통해 추후 신용대출도 가능한데 시중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채무불이행시 신용도가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필은 개발예정인 메타버스 시스템에도 반영이 되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내의 평판이 NFT 마켓에서의 평판과 연동이 되며 각 시장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디파인은 비싸움과게이트하이 후오비 등에 상장되어 있으며 NFT 유동성 솔루션을 위해 유니스왑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차트는 3,000원 부근에 시작해 최고점 4,000원, 최저점 1,200원 기록 후 현재 2,000원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역시나 큰 폭의 움직임 없이 횡보에 가까운 차트 모습인데 아직 한 번도 큰 산을 그린 적이 없기 때문에 티도로과 마찬가지로 장기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 봅니다. 또한 작년 트론 재단에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는 트론의 BAYC NFT 생태계와 관련해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케이스퍼입니다. 케이스퍼는 코인리스트에서 세일이 진행했던 만큼 근본이라 볼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살펴보면 이게 왜? 라는 질문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세우고 있는 키피처는 확장성과 CBC 기반 프로토콜로 더 발전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프로덕트 설명은 없고 지분 증명을 위한 스테이킹 안내로 바로 들어갑니다. 캐스퍼라는 프로젝트 명칭과 얽힌 사연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캐스퍼라는 이름은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인 블라드 잔피로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 과정으로 채굴 방식을 바꾸기 위해 CBC 프로토콜을 개발했고 이를 캐스퍼라고 명명했습니다. 이후 지금 다루고 있는 캐스퍼를 만든 캐스퍼랩스가 이 CBC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캐스퍼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 버립니다. 사실 CBC 캐스퍼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더리움 재단이 만든 프로토콜을 그대로 자신의 프로젝트 명칭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상표권까지 등록해 버린 것은 양아치짓인 것이죠. 이 때문에 현재 잠필은 캐스퍼랩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상평권 문제도 그렇긴 한데 무엇보다 걸리는 것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비전, 서비스 구성 하나 없이 무작정 스테이킹부터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개발진이나 백커, 자금력 등은 근본이라 불리면 하지만 이건 너무 똥배짱으로 장사하겠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 좀 의아합니다. 차트도 이 배경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개차반입니다. 1400원 부근에서 시작된 차트는 70원까지 내려 꽂은 뒤 280원 부근까지 한번 반짝 상승 후 현재 8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간 몸을 살리며 상장을 해왔던 비썸이 상장을 했고 코인리스트에서도 세일을 했기 때문에 쉽스캔 같이 먹튀는 안하겠지만 스테이킹을 메인으로 내세우는 프로젝트가 대부분 그랬듯 자금 묶어놓고 펌핑을 한뒤 개미 붙여서 털어먹는 차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투형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수는 있는데 가격이 오른 뒤 순식간에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아보요. 투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싸썸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다음에 알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